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넷플릭스 등 개별기업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카시카리 여는 총재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란 증거가 없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금리급등을 부추겼습니다. 영국 경제의 불안으로 영국의 주요 장관들이 사임한등 영국발 정치 불확실성도 달러 강세를 확대시키며 증시의 하락 요인이 되었는데요 반면 반도체 장비업은 예상을 상위한 매출로 asml이 6%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유는 주간 원유 재고가 170만 배럴 증가 전망과 달리 173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했는데요 금리의 급등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네요. 연준이 베이집을 통해 완만하게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언급에 장호박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최근 하락의 흐름에 반전이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설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낯선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0%, 매도 40%로 매수 우위인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의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6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만 5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9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 2만8천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23만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23시에는 9월 기존 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80만 채였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는 하락한 470만 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전 아메리칸 에어라인 실적 발표가 있으며 장 이후엔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는 각각 마이너스 24센트, 47센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